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떠한 형태로 메타버스가 영화나 미디어 속에 등장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버스는 초월, 즉 비욘드,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1992년 출간된 소시, 어, 소설 스노우 크래시 속 가상세계 명칭인 메타버스에서 유래하게 되는데요. 유학하자면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것즉 가상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존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른 컨텐, 컨텐츠들과 차별된 고유의 특징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5C라고 부릅니다. Canon 세계관, Creator 창작자, Currency 디지털 통화, Continuity 어, 일상의 연장, Connectivity 연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의 디지털 통화 Currency와 일상의 연장 연결은 이미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전자금융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관과 창작자를 더하면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메타버스의, 메타버스의 흐름에 세계관과 창작자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평소의 일상을 일상과 다른, 일상과 다른 세계관에 편입시키고 창작자의 상상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여주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할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가 얼마나 이 세계관에 더욱더 몰입하고 현실감을 느끼느냐, 느끼냐는 것인데요. 또한 메타버스는 존재감, 즉, 가상세계에서 가상의 타인들과 실제로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호운용성, 즉, 같은 가상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상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표준화, 즉 메타버스 내에서의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현실과 가상의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어야 메타버스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메타버스 속에는 우리가 아는 가상현실, 즉 Virtual Reality 우리가 흔히 VR로 줄여서 얘기하는 것과 증강현실, 우리가 흔히 아는 Argumented Reality, AR, 그리고 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있습니다. 어, 먼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Virtual Reality, 가상, 즉 VR은 우리에게 조금은 친숙한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VR 게임방들이 생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VR 게임을 즐겨 찾고, 뭐 VR 롤러코스를 터 타는 등 에버랜드나 롯데 롯데월드나 이런 어, 대형 테마파크에서 어, 코로나 시국에 VR 기기를 이용하여 어, 자신들의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체험 공간들이 많이 생기곤 했는데요. VR은 이름 그대로 바로 Virtual Reality, 바로 가상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계를 착용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v r 이죠 자, 그렇다면, Argumented Reality, AR은 어떨까요? 이 바로 증강현실은, 어, 이것은, 어, 한때 한참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지도관출금지 때문에 오로지 속초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했던 가능하여 속초로 가자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유명했던 게임인 바로 포켓몬고가 바로 AR을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요. AR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상의 것을 추가하여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과 10대, 20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 캐릭터화하여 나의 몸과 얼굴을 변동시키는 빗모지, 미모지 기술 또한 이 AR 기술이 바탕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스노우, 어, 자신의 얼굴을 어떤 스티커에 입혀서 하는 그런 뭐 사진 촬영 방식도 바로 AR, Argumented Reality를 사용한 어, 좋은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지금 밑에 나, 어,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 영상은 바로 그 애플의 아이폰 12 발표 키노트 중 라이다 센서에 관련된 키노트인데요. 이처럼 이전까지는 자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골판지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이제는 라이다 센서가 달린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로 이런 구조물을 어, 실제 조형물 없이 설계하거나 배치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생각했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또한 이 AR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것일 텐데요. 이 SNS는 최근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즉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트위터, 어, 카카오로, 뭐, 틱톡 같은 여러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우리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바로 어, SNS지요. 즉,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는 이 세가지가 융합되고 통합되어져 더불어 현실까지도 융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는 것인데요. 어,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 메타버스는 그저 게임일 뿐이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우리가 VR 기계나 어 AR 기계를 장착하고 게임 속에서 플레이하면 그런 이제 단순한 게임일 뿐이었는데요. 어,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등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공진화하게 됩니다. 덕분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활동들이 이루어지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교육과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부분으로 기술을 확장하며 매우 공격적 또는 도전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유명한 몇몇의 대형은행들도 속속들이 메타기술 기술을 받아들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인 직방의 예를 들어보면 직방은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사무실을 전부 없애고 모두 메타버스 사무실로 운영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로 회사를 이전하고 오직 오프라인에는 사람 어, 인터넷 환경이 어, 넉넉지 못한 직원들을 위하여서 어, 휴게 공간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 없이 서로 융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를 담아낸 영화들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메타버스를 떠올렸을 때 가장 대표격으로 생각하는 영화는 이 레이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레이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레이디 플레이어 는은 2011년 출가, 출판된 어니스트 클라이언 작가의 장편 모험 SF 소설, 소설로 어니스트 클라이언의 데뷔 소설인데요. 가상현실이 지배하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소설을 바로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화하게 되었지요. 이 영화는 2045년 아무런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즉 가상공간인 오아시스 속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 갈수 있었고 무엇이든 할수 있었고 내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때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오아시스에 접속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현실은 현실의 삶은 세탁기 위에서 잠을 청하거나 쓰레기 더미에서 지낼지라도 가상 게임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레이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 오아시스라는 게임을 하는 모습 중에 이 전신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슈트가 있었고요. 그것을 잊게 되면 게임 속 캐릭터의 모든 고통부터 희노애라 그리고 모든 감각을 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영화는 가상현실 게임 속 현실과 다른 삶을 살수 있는 모두의 꿈과 희망이 되는 오아시스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 가난한 주인공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내에서 불리는 통화와 문자 그리고 구매, 수익 창출 등 각종 경제나 문화, 사회활동이 가능하, 가능하도록 한가능 구현한 이 게임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이 게임, 이 영화가 물론 많은 캐릭터들을 오마주했고 많은 캐릭터들의 디자인을 어, 오마주하였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뭐 어떤 유명 게임의 캐릭터도 있고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 현, 이 중앙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기기, 어, 글래스, AR 글래스나 또 VR 기계를 끼고 어, 어떤 게임에 계속 열중해서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글래스 고글을 끼고 계속 이 게임 속에서 살아감을 알수 있지요. 또한 돈벌이 수단도 있었습니다. 어, 게임을 통해서 상대방이 죽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코인을 내가 얻고 상대방을 죽이면 또 코인을 얻는 형식으로 어, 점점 더 불을 재척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이 영화는 메타버스계의 정석으로 불리우는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과연 이 영화처럼 게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이 쉽게 표현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 주먹왕 라이프 2 인터넷 속으로라는 것입니다. 이 주먹왕 라이프 시리즈는 고전 오락실 게임 속에서 캐릭터들이 오락실이 문이 닫는 시간에 밤마다 오락실 전기가 흘러나오는 그 멀티탭 허브에 모여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은 단순히 오락시 기계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인터넷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현재 우리가 볼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매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서 볼수 있듯이 뭐 구글도 있고요. 이베이도 있고, 카카오, 뭐 유튜브, 네이버, 멜론, 뭐 라인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매우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 여기 이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락실의 주인공인데요. 오락실의 주인인데요. 이 오락실의 주인인 이 할아버지가 인터넷을 구매, 인터넷을 설치하게 되고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자 어 할아버지를 닮은 이 캐릭터가 아바타가 생성되어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너무나도 어 재밌었던 것은 여기. 어, 시속 1 5 0만 이상 달리, 달리지 않으면 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등 그런 뭐 설정을 주었는데요. 이곳에 어,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카카오톡은 제가 앞서 맥더,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에는 SNS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즉, SN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입니다. 즉 결국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뭐, 다른 여러 소스들을 활용하여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속에서도 경제활동도 일어나고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 그것을 간단히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주먹 라이프 속의 인터넷 세상인데요. 보시면 뭐, 스냅챗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구글, 아마존 등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쇼핑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런 것을, 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아바타가 이 대신 이,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주인공이 또 구글 같은 그런 허브에서 검색하는 것도 볼수 있고요. 어떤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상통화나 전화를 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어, 보신, 이, 보시, 보이는 것은 이라프 주인공인 랄프가 어떤 재밌는 동영상을 찍게 되어서 우리가 쓰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 뭐머스튜뷰 그런 것에 올려서 수입을 창출해서 결국에는 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이제 좋아요를 획득하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와 가,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란 세계관 안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현되어져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SNS는 현실과는 명백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의 아바타가 대신해서 그것을 뭐 탐, 탐색하고 뭐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즉,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아직까지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메타버스와 이 VR, AR, 그리고 SNS 서비스를 우리 정부가 또 내년에 이렇게 메타버스, 정, 메타버스를 어, 아, 죄송합니다. 우리 못, 이제 메타버스를 지금까지는 이제 메타버스가 앞으로 현실이 되었을 때를 다룬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메타버스는 그저 가상현실에 불과하고 그저 게임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기관에서 내년 관련 예산에 어,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25% 이상 어, 올렸으며 그 금액은 16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투자가 아닌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어, 최근 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무리를 빚어 메타로 사명을 교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선언한 그 페이스북의 사장 마크 주커버그의 마크 주커 주커버그의 자회사인 그오큘러스 메타버스를 담당하는 오큘러스라는 회사의 사장인 그 사장이 바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메타버스 메타의 사장인 마크 주커버그에게 직접 표현할 정도로 현재의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라고 불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제페토, 뭐 if, SK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뭐 이프월드, LG U+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어 U+, v, U VR 뭐 게러타운, 로블록스는 모두 폐쇄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당 회사의 서버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고 서로 상용작용이 되지 않는 거, 않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카카오톡이 있는데 우리가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서 로그아웃하고 나와서 다른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플랫폼 플랫폼 이동이 필연적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3D 게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래픽 현실, 그래픽과 현실과 가상의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고 VR 기계의 도움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는 최대 단점, 그리고 상호 간의 소통에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지만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메타버스 실질적인 가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그저 게임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메타버스의 가장 근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바로 메타의 호라이즌인데요. 어,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또한 호라이즌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즉 어, 메타로, 사명,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 금융화폐, 금융인 암호화폐, 실시간 상류작용은 현실과 가상의 융화, 그리고 부동산을 호라이즌 안에서 일어나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페이스북은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을 차세대 개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메타는 자신의 SNS 자사의 SNS 플랫폼과 메신저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 인스타그램과 자사의 암호화폐인 리버에서 DM으로 EM을, 이름을 바꾼 암호화폐를 도입하여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메타버스 매개체들을 한 번에 모아. 실시간 상류자군과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페이스북이 SNF, SNS 플랫폼의 강자로 불리듯 메타버스 플랫폼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어, 이 메타에서 발표한 호라이즌의 다른 점은, 어떠한 기기의 도움 없이, 현, 아직까지는 오큘러스라는, v, 오큘러스에서 생산하는 VR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추후에는 어떠한 기기의 도움 없이, 어뭐 작은 칩이나 뭐 작은 뭐 손목 밴드 같은 걸로 어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어이 메타버스는 결국 하나로 삶과 삶 가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시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메타버스의 호, 아, 메타의 호라이즌 또한 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어 분명히 자사의 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을 해야 하니 어, 이것은 자사의 메, 메신저 사용자에게 국한된 사항일 뿐이며 어, 실제로 메타버스 메타가 제시한 메타버스의 그 플랫폼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 세계는 지금을 코스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2020년 그리고 21년 학업과 그 재택근무를 하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줌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고요. 또한 개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나 또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실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플랫폼에는 유튜브, 인스타, 틱톡, 뭐 트위터 등등이 있지요. 어, 또한 이에 맞춰 IT 업체들은 이것을 더욱더 현실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어 애플과 메타, 그리고 구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IT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VR, AR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라이다 센서를 부착하고 건축과 건설 디자인 분야에서 증강현실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장비 없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만으로 건축과 건설, 디자인을 할수 있게 하였으며, 내년에는 애플 글래스라는 a r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애플뿐만 아닙니다. 구글에서 출시하고, 구글에서 하고 있는 구글 글래스, 또 메타의 오큘러스와,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래스, 또한, 어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현실과 가상의 분리 없이 조금 더 완벽하게 가까워지게 하는 수단이고요. 또한 더불어 엔디비아와 같은 칩셋 회사 칩셋 즉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VR과 AR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칩셋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기술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질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메타버스 컨텐, 컨텐츠들이, 어, 앞으로의 그것으로, 앞으로의 메타버스가 될, 메타버스의 컨텐츠가 될 것으로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라는 걸그룹 아시나요? 이 걸그룹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8명의 멤버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명의 멤버를 복제한 AI 멤버가 그 나머지 4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제된 AI 멤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행동과 습관, 기억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실제 있던 주, 실제 있던 멤버가 갑자기 가상의 인물로 변경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이 의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예인들처럼 팬들과 소통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등 자율적인 연예계 활동도 정말 연예인처럼 연예계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어, 본인이 본인의 복제한 그 AI 어, 멤버가 멤버가 이인스타그램에 라이브에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완벽히 가상 인물 또한 존재합니다. 앞선 앞선 사람은 앞선 멤버는 어, 실제 있는 멤버를 복제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로지라는 가상 인간은 정말 가상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Virtual Influencer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로지는 MG세대, 즉 10대, 20대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을 모아 3D 합성 기술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탄성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인스타그램에 직접 사진을 올리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심지어는 광고 촬영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신한, 신한 라이프, 즉 신한 이 회장님과 로지가 직접 광고를 촬영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현실 같지만 실제로는 그 현장에 로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뭐 명품 브랜드 헤라나 캘빈 클라인 광고 같은 실제 인플루언서들처럼 실제 광고를 하지요. 그리고 팬들과 직접 소통도 합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직접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 정말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가상 인간이 뛰어 어, 뜨고 있는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많은 뭐 학폭이라든지 많은 뭐 연예계, 운동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가상인간은 스캔들의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 제작사로서는 끊임없는 수익을 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로지는 작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엄청난 어, 제작자에게 엄청난 불을 안겨준 어, 가상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죽은 연예인들의 사진 또는 영상, 노래들을 분석하고 프로그래밍화하여 공연을 하거나 라디오를 만들거나 콘서트들을 하는데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알수 있는데요. 어, 그 다음은 어, 지금 막 유, 유행하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이 어, 또한 버추얼, 어, 버추얼로 또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멤버가 아팠는데 그 멤버가 갑자기 무대에 나타난 거죠. 실감형 기술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김혜기자 보도입니다. 연말 시상식 무대를 펼치는 방탄소년단. 무대 한가운데 하얀 문이 열리더니 멤버 슈가가 걸어나와 노래를 부릅니다. 얼핏 보면 진짜 무대에 선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로 구현해낸 가짜 사람입니다. 슈가는 어깨 수술로 잠시 활동을 멈이 멈춰... 뿐만이 아니라 뭐 죽은 뭐고 그 신의 철이 부활해서 노 기가, KT 기가 지니에서 뭐 라디오를 한다든지 뭐 예전에 뭐 터틀맨이 돌아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러한 어 많은 어 죽은 연예인들이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하고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빠르게 현실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인 어 어스투와 같이 어스투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과 증강현실이 하나된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페이스북 메타가 밀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러한 사업인 것이죠. 즉 메타버스의 통합, 즉 메타버스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 살아남게 되, 되는지 그것에 중점, 중점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메타가 메타로 사명을 바꾼 것이죠. 하지만 이는 메타버스의 필연적인 숙명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사람들을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할 이유도 움직일 이유도 없어지게 되며 한순간에 모든 금융과 경제활동이 이곳,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북캐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한국에서 어, 잘나가는 연예인으로 유명한 유재석도 북캐가 10개가 넘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고 그북캐 뒤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 또한 메타버스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자신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 싶어하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타버스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즉 편리함과 간편함 그리고 현실에서는 막혀있는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메타버스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즉, 하나 된 다른 세계관과 연결된 일상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상이 연결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순간, 가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최근 한국의 공영방송사인 KBS가 KBS, SBS, MBC, 그리고 SK텔레콤이 공동 설립한 OTT 서비스인 웨이브의 희수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이 희수라는 영화는 딸이 교통사고로 엄마의 눈앞에서 죽자 그슬픔을 견디지 못한 엄마를 위해 딸의 영, 사진 또는 영상을 AI에 심고 분석시켜서 VR기기를 착용한 후 딸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즉 죽은 딸이 딸아이가 가상현실에서 부활되는 것이죠. 그 가상현실의 플랫폼의 이름은 별사마, 별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더 나아가 엄마는 딸아이가 실제 아이들처럼 커가길 원했고 엄마에게 짜증도 부리며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딸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별사마를 통해 딸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었고 칠때 밥도 주고 잠도 재우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은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부부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아이를 자신의 딸 희수로 착각하여 현실과 가상이 더 이상 구분되지 못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이것 때문에 걱정하던 남편이 별사마를 끄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를 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자로 몰아가게 되고요. 결국 남편은 개발자에게 별사마를 꺼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 엄마는 남편을 칼로 찌르고 자신이 별, 자신은 별사마에 있는 AI 희수를 따라간다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쓰게 됐다. 됐지만 결국에는 파국으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영화가 아닙니다. 이미, 이미 우리나라에서 AI로 자신이, 어, 자신보다 먼저 죽은 딸이나 아들을 복원시켜 낸 것이지요. 이처럼 메타버스에서는, 어, 이 영화에 나오는 플랫폼의 이름들, 별들이 사는 마을, 별들이 살아가는 마을, 즉 죽은 사람의 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육은 죽겠지만 n f t 로 저장된 나의 뭐 DNA라든지 여러가지 나의 소스들은 살아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복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신해첼, 터틀맨 등 여러 죽은 연예인들도 또한 a r 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메타버스의 쟁점인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편리한 세상이 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지만 그 말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함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메타버스 속으로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사탄은 코로나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말씀이 바탕이 된삶즉 영과 진리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너무나도 악 객자겁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야슈아 마슈아를 따라가는 성도는 계시록 2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속히 오실 야슈아 마슈아를 기다리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분을 기다리고 오로지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때를 기다려야 하며 그 가운데 성도의 지혜로 지혜롭게 분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안됐지만 가상에서 너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 뭐든지 가능해. 너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될수 있어. 에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설마 너를 보시겠어? 우리가 만든 세상이잖아. 라고 하면서 현란한 뱀의 말로 우리를 유혹하며 그곳에서는 너가 신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즉 너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오직 야슈아 마슈의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실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며 영과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그 가운데 분별해내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야슈아 마슈아의 참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